네, 안녕하세요 모 애니메이션 강좌 첫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d 애니메이션 제작 툴인 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릴게요. 어, 여기는 스미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사의 홈페이지고 주소는 my.smithmicro.com 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모호에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모호를 들어오셔서 모호 프로 12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은 이제 어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어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 모호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어 유저가 많이 없는, 어,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어,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2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작가지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작하는 전통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어,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주로 플래시로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나, 혹은, 뭐, 퉁붐 뭐, 하모니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모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어, 음, 알게 돼서 어, 어,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제작을 해보니까 어, 되게 기능적으로도 이제 플래시보다 훨씬 어,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퀄티를 리좀더 높일 수 있는 어, 제작 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툴 중에, 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디지털 카피해가고 한400 거의 400불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라이센스고요. 어, 모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텍스처 이런 거 텍스처를 어, 이용한 어, 그림들 을 갖고 어, 애니메이션하기에 좀 되게 많이 적합하지 않나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새로 들어왔고 음, 한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모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예, 그 랜덤하게 이게 파일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는데 랜덤하게 열립니다. 예, 플레이서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3D 뷰 형태의 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런 게돼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은 오의 장점인 게 이제 이 본을 심어서 예, 뼈를 캐릭터에다가 어, 3D처럼 어, 리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거죠. 예, 예,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먼저 커다웃 방식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거 예, 뭐 약간 커다웃이면 잘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 자르지 않고도 본 박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애니메이션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어,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 창이 있고 작업을 할수 있는 저희쪽에 왼쪽에 보게 된 툴박스가 있고 오른쪽에 뭐 스타일이나 칼라, 색상 이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포토샵처럼 레이어 방식의 레이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이 타임라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방식이죠. 타임라인 방, 방식으로 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단에 또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이제 상단에 이제 메뉴 중에서 되게 심플하죠.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능들이 딱 필요한 것만 딱 들어 있고 프로그램이 되게 가볍다라고 하는 게어 장점입니다. 또어 파일에 보시게 되면 일단 저는 New 해서 어 창을 열어서 한번 어 툴이나 인터페이스에 대해 서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모든 뭐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겠지만 어,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은 파일 메뉴에 어, 프로젝트 세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설정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어, 디폴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 디폴트 상태로 만들게 되면. 상단에 보게 되면 어, 화면에 사이즈를 어, 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720p 예, 방식의 어, 프로그레시브 방식의 어, 메뉴가 되어있고요 그 사이즈가 1 2 8 0 7 2 0이죠 보통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뭐 뭐, FHD 방식, 예, HDTV 방식의 제작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1080p 메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 TV 나오죠. 울트라 HD 방식인 뭐 3840, 2160 픽셀의 음, 크기를 제작이 가능하고요. 모호는 비트맵 방식이 아닌 벡터 방식으로 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선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물론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이제 비트맵의 이미지를 뽑아내게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다양한, 뭐, 포맷이 있는데, 어, 이제 일단은, 저 주로 사용하는 1080HD TV, 1920, 1080 픽셀의, 네, 것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은 뭐, 보통 이제 24프레임 단위로, 뭐, 초당, 어, 초당, 24프레임으로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 스타트 프레임이나 엔드 프레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예, 제가 Save As 디폴트로 르게 되면 항상 열 때마다 어, 이 상태로 뭐 프로젝트가 생성된다는 거가 있고 해보시게 되면 이제 뭐 백그라운드 칼라 이미지를 어,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뭐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꿨다치면은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 렌더링을 걸었을 때의 어, 프리뷰 렌더를 걸어보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바탕색이 바뀌는. 보겠죠 자, 보통은 네, 흰색으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뎁서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이게 어, 2D 프로그램이지만 어, Z 값으로 어, 이렇게 배경들이나 캐릭터를 배치를 해서 어, 거기에 대한 포커싱에 대한 어,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카메라의 초점에 따라서 어, 멀리 있는 거는 뭐 멀리거나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커싱을 줄수 있는 아웃 포커싱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설정입니다. 요거는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먹는 예, 적용되는 어, 그런 메뉴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렌더 스타일 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그 렌더 스타일 노멀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다양한 어, 뭐 방식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예, 쓰지는 않고 이런 스타일로 바꿔서. 어 이미지를 걸수 있다 이런 거 본다.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리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형태로 렌더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뭐 소트 레이어 바이 뎁스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어, 이 레이어의 이제 뎁스 값 그러니까 Z 값이죠 이걸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레이어가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소트바이트루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 실질적인 이제 거리 값으로 이제 정렬을 한다는 그런 메뉴고요. 예, 끄고 안티 할레싱을 보통은 뭐 켜놓고 하죠. 이거 뭐 이걸 끄게 되면 이제 안티 어, 할레싱이 안 먹은 상태로 렌더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단 형태로 아마 확대하게 되면 계단 형태로 렌더링 어, 걸리는 형태입니다. 예, 이 항상 켜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뭐 스테레오 렌더링 방식이거 블루 레드 방식의 이제 그런 어, 좌우 이렇게 스테레오 방식의 이제 3D 어, 그 입체 영상, 예, 예, 그렇죠. 입체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건데 예, 그런 메뉴고 아, 그런 정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음, 일단은 HD 방식으로 해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세팅이 끝난 거고 이 화면에 있는 이 카메라 이게 바로 1 9 2 0 1 0 8 0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